할 때는 잘 몰랐었죠.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어. 하고 나서 아침에 어. 뭐 머리 아프고 뭐 이런 게 없어서 네. 어, 매일 거의 계속 썼는데 이게 이제, 이제 수리를 맡기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. 네. 아, 그고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, 어. 그렇게 했었는데 네. 안 그래도 이게 없 없으면 아무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게더 많이 심해가지고. 네. 쓰면은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지금 한 2년 됐잖아요. 2년 반 정도 어. 썼는데 어. 좀 이게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응. 해야 되나 응. 네. 피곤한 게 일단 확실히 덜해지고 거디 응. 그 이제 외부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잠을 자야 응. 되거나 이런 응. 상황이 있을 때 응. 네. 이제 아, 코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항상 있었는데 응. 이거 이제 같이 이걸 들고 가니까 갈 때도 어, 안심이 되는구나 네, 그런, 네, 뭐, <웃음> 걱정이 일단 좀 확실히 어, 어. 없어지고 이제 이거 끼고 자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 그전에는 어땠는데요? 어, 그전에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따로 1인실 쓰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어. 네, 근데 뭐 그게 어려우니까 같이 가면 어. 뭐몇 명씩 자고 그러면 은 어. 뭐 민망하고 자고 나서 뭐 많이 코 많이 본다고 뭐 또, 어, 민원이 많았어요 네, 그렇기도 어. 하고 그래가지고 어. 네. 결혼은 했어요? 아 그럼요. 아,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? 아이들 지금 일곱 살, 4 살. 음. 어... 어... 어... 그 전에 그 고글 때반역가 타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?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. 걔들은 네. 자기들이 먼저 자면 어... 어... 모르고 자는 거고. 어... 뭐... 그코 아... 이게... 와이프 와이프는 와이프는 따봉의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에 저도 어. 이 가격이나 이런 거 어.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, 어.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, 해주거든요. 어. 이,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. 어. 그런데도 일단 이 사람들이 안 써보고, 어. 효과가 어떨지를 모르니까, 어. 또 이제 사람마다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어. 선뜻 그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.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. 비용을 확 줄인 제품이 나온다면? 그러면 뭐 이거랑 같은 효과라고 하면 어. 괜찮을 것 같지만 한반정도로 한 줄여보면 어떨까? 어, 뭐 그래도 아니,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뭐 써봤으니까 어. 뭐, 뭐 무조건 하겠지만 어. 그, 안, 써본 사람들이, 안 써본 사람들은 어. 뭐,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요 의심병. 아니, 제가 그 홈쇼핑에서도 어. 30만 원 정도 되는거 아, 홈쇼핑. 그거 사봤거든요? 어. 그건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비슷한 구조 원리인 것 같긴 한데 응. 그거는 위 아래 이렇게 아예 다 고정을 시켜놓은 뭐 이렇게 하얀 투명한 뭐 그런 거였는데 응. 응. 그거는 쓸수 없어요 뭐. 어, 광고는 진짜 잘하는데 네, 입이 바짝바짝 말려고 어. 한 2주간 제가 진짜 억지로 참으면서 해봤는데 그거는 못하겠어서 응. 그냥 돈3 0만 날라가는 거죠 응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. 할때 아무튼 확실하게 할인은 않지 <웃음> 알겠습니다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, <웃음>